편집을 하기 전에 어 첫번째 순서가 뭐냐 그러면 프로그램부터 바로 켜는게 아니라 내가 편집을 하기 위한 소스들이 있을 거잖아 그 소스를 먼저 정리하는 단계까지가 필요하거든 네. 네, 여기 뭐, 그러면 뭐, 그거를 뭐, 바탕화면에다가 홀더 네. 하나에다가 좀 복사를 해줘 <웃음> 자, 그러면 지금 협도가요 협도가 지금 열심히 다 아, 옮겨 놨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케이스죠 내가 폰으로 만약에 뭔가 를다 찍었다 사진도 찍고 영상도 얘로 만약에 다 찍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컴퓨터로 옮겨 놓은 과정이지 자, 그럼 여기서도 팁 하나 드릴게요 폰에 있는 영상들이나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케이블이에요 케이블을 꽂아서 컴퓨터하고 연결한 다음에 바로 그냥 다운로드 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일단은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폰들은 다 USB-C를 지원하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게 제일 적합한 방법이고 네트워크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뭐 카톡을 보낼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면 안되는 것들이 카톡 보내면 안돼요 일단은 용량이 너무 크거나 시간이 긴 것들은 카톡을 전생, 전송 자체가 안돼 그리고 전송이 되는 파일이라 할지라도 화질 자체를 얘가 좀 다운시켜 버려요 그래서 원본이 아닌 상태로 날아가지 그래서 그것도 안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만약에 쓰겠다면 하 인터넷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클라우드 중에서도 압축으로 해버리는 클라우드가 있거든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같은 거 쓰면 안돼요 구글 포토 같은 거 그러면 올라가면 다 압축돼 있는 것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 연결하는 게 제일 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이렉트로 파일을 보내는 방법들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내가 자주 쓰는 방법이니까 설명을 좀 해줄게요 샌드 send S -E -N -D, 보낸다 샌드까지만 검색하면 샌드애니웨어라고 파일 전송하는 앱이 있어요 요거는 앱도 있고 사이트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요 샌드애니웨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좀 해주고 내폰 안에 있는 뭐든지 다 보내죠 심지어는 설치된 앱도 보내죠 어, 밑에 바로 뜨지 샌드애니웨어라고 치면 사이트가 바로 뜨거든요 회원 가입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쓸수있어이 앱도 회원 가입 안 해도 돼 회원 가입하면 좀 편하게 쓸수 있는데 없어서 상관없어요 여기서 보면, 동영상을 뭔가 많이 찍었다면,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겠, 있을 거잖아요, 그지? 그다 선택해, 필요한 것들을. 그런 다음에, 보내기 버튼을 딱 눌러버리면, 여기서 보내겠다라고 물어보는데, 그 보낼 때, 여기에 숫자가 나오지. 네. 그럼 QR이 나오지. 네. 컴퓨터는 얘를 찍을 수 없잖아. 음. 근데 폰 대보면 폰은 얘를 찍어버리면, 바로 보낼 수 있어. 음. 그럼 여기 보면, 숫자가 떴거든요. 이게 일회성이야. 음. 누군가 한번 받아지면, 다이렉트로 가버리고, 다른 사람은 못 받아. 그면 만약에 네. 이걸 공유를 해야겠다. 네. 그럼 밑에 공유 버튼을 누르면 주소가 나오겠지. 네. 그 주소 복사해서 다른 사람 보낼 수 있어. 그러면 네. 여러 명이 받을 수 있어. 네. 근데 이 파일은 이게 네. 5일인가 제한 시간이 있어서 5일 지나고 나면 자동 폭가가 돼. 아예 없어져. 네. 그럼 내가 지금 여기로 보내야 되잖아. 네. 그럼 너는 여기서 이 번호를 치면 되지. 입력에다가 336, 130. 그 여러분들 쳐봐야 아무 소용없어요. 이 파일은 가버리면 끝나거든요. 자, 이렇게 치잖아. 그럼면 LG폰에서 보낸다 나오지. 그럼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가 돼. 이앞축 풀면 안에 다 들어있겠지, 그지 네. 이런 구조예요. 네. 그러니까 또 클로도도 마. 또 여기서 보내기 누르잖아. 네. 눌러봐봐. 그러면 파일을 그거 하나 골라라고 나오지? 아무 네. 파일이나 하나 넣어볼래? 열기. 네. 하면 날아가잖아 음. 그럼 보내기를 해봐. 거기도 링크하고 다 있지. 네. 그럼 여기 보면 761165가 있잖아. 네. 그럼 나 여기서 받기를 눌러 앱에서. 네. 그면 얘는 폰이니까 사진 찍는 기능이 있지. q r 을딱 누르거든. 음. 그럼 사진이 빠져. 네. 그럼 요거를 그냥 이렇게 찍기만 하면 돼. 그럼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. 오. 그럼 여기서 업로드를 하겠지? 난 네. 다운로드를 하겠지? 네. 응. 이게 제일 좋은 방법. 네. 자, 요 정도에서 지금 내 폰에 있는 것들을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까지 다 진행을 했습니다. 지금 협도가 정리해놓은 게이런 파일들이 있단 말이에요. 자, 이 파일들을 한번 확인을 좀 할게요. 자, 여기서 목록보기 들어간 다음에 크기를 한번 볼까요? 길이, 뭐, 이렇게. 짧게짧게짧게 찍었네. 그 다음에 음. 전부 다 유형은 mp4 파일인데, 하나가 중간에 mov 파일이 끼었어요. 이건 무슨 뜻이냐면, 분명히 촬영자 중에 한 명이 아이폰을 썼을 거예요. 음. 아이폰은 mov라는 파일 확장자를 쓰거든요.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mov 파일이 프리미어에 안 불러져 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. 그럴 때는 팟 인코더나 뭐 카카오 인코더 같은 프로그램에 이 mov 파일을 집어넣어서 mp4로 바꾸는 인코딩 과정이 필요하거든요. 그것만 거치면 다쓸수 있겠죠 하나씩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속성이 나오는데 그 속성에서 여기 자세히 라는 부분에 들어가면 영상의 크기가 나와 제일 좋은 게 뭐야 공통적인 게 제일 좋지 근데 이것처럼 중간에 사이즈가 작은 놈들이 들어가 버리잖아 그럼 그 부분은 나중에 확대를 해야 쓰잖아 써야 되잖아 그러면 화질이 당연히 안 좋아지겠지 그래서 항상 촬영할 때는 FHD 를 머릿속에다가 찍어 놓고 촬영을 해야 된다 저는 이 영상 오늘 처음 봤고, 혁도가 왜 찍었는지도 난 모르고, 어쨌든 컴퓨터에 있는 거 아무거나 꺼내놓으라고 한 상황이에요. 얘를 어떻게 편집하는 거는 이제 혁도의 마음인 거지. 네. 자, 그러면 준비는 다 됐고, 팔의 네. 상황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본 상황에서 출발을 합니다.